아름다운 이야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시원시원한 성격, 섬세한 배려까지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을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서 청년은 늘 결혼을 못했습니다. 청년은 어느 날 컴퓨터를 장만하였고 인터넷을 하면서 우연히 도시에 사는 젊은 어느 여인과 카톡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바다라는 닉네임을 가졌고 여자는 초록물고기였습니다. 청년이 느끼기에 여자는 박학다식하면서도 검소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였으며 농촌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어 보였습니다. 여자와 주고받는 카톡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청년의 가슴 속에는 그 여인을 향한 분홍빛 사랑이 점차 자라고 있었습니다.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은 무척 가까워졌을 때 청년은 뜨거운 마음을 담아 프로포즈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까워지고자 할수록 여자는 점점 움츠려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청년이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는 하루에 열번 이상씩 오가던 카톡은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답장이 오곤 했습니다. 답장도 늘한두 줄의 짧은 답이었습니다. 청년은 절망을 했습니다. 그토록 믿어왔던 또 믿고 싶었던 늦게 찾아온 사랑에 더욱더 절망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시골은 싫은가 보구나. 다 이상일 뿐이야. 나처럼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농촌에서 살고자 했던 내가 바보지. 누가 봐도 이건 바보짓이야. 농촌을 지키고자.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농촌에 내려와 정착을 했지만 정작 현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외면과 함께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도무지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닉네임이 초록물고기란 것 밖엔 자신이 얼굴도 모르는 여자에게 이렇게 빠져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무엇에도 두렵지 않던 자신이 이제는 초록물고기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째 카톡 수신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청년은 다시 절실하게 여자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한달 후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초록물고기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바다님, 당신이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한 소어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얼굴도 어릴 적대 화상으로 흉터가 많이 져 있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도 접고 집안에서 어둔 커튼으로 햇살을 가리고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못마저 일해서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아요. 그동안 사이버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싶었지만 다들 저를 보면 그만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워서 저에게 호감을 주는 남자가 있다면 먼저 돌아서곤 했습니다. 사랑을 하기도 전에 버림을 받는 제 자신이 너무 가여워서지요. 바다님에게 카톡을 받은 순간 기쁘고 설레었으나 바다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다시 아픔일 수 있기에 바다님에게 참아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요? 청년은 편지를 받고 난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자의 소식이었지만 여자의 결점을 알고 나니 혼란이 생겼습니다. 청년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육체보다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자부하던 청년이었기에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날 며칠을 고민하던 청년은 여자에게 다시 카톡을 보냈습니다. 초록물고기님, 사랑하는 이제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내단한 사람, 초록물고기님 당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건강한 몸을 가진 내가, 또한 저에게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당신의 결점은 오히려 나에겐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위 틈에 조용히 피어나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 제비꽃처럼 저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록물고기가 바다의 품에서 맘대로 헤엄치는 날 나는 비로소 내 스스로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초록물고기가 넓은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칠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두 사람은 서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은 여자의 불편한 몸이 걱정이 되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였지만 사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여자의 부탁으로 지금은 폐교가 된 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여자는 그녀의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3월 14일 학교에서 가장 큰 나무 밑에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14일 청년은 여자가 홍모 찾을까봐 1시간 반이나 먼저 나가서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애간장을 다 태우고 20분이나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교문에서부터 웬 날씬한 여자가 목발을 짚고 머리엔 노란 스카프를 두른 채 청년의 눈에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꼭초롱물고기님이시나요 바다님 만나요 여자는 부끄러운 듯이 살며시 고개를 숙이더니 이제 저를 보여드리겠어요. 여자는 안경과 스카프를 벗어서 나뭇가지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자는 얼굴에 흉터 하나 없는 우유빛 얼굴에 이목구비가 또렷한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목발을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 밑 벤치에 앉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놀랐나요? 처음부터 속이려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바다에서 헤엄쳐도 될까요? 청년은 물기어린 눈빛으로 와란 여자를 껴안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보리밭 위로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주식에 너무 빠진 친구가 있습니다. 실제 제 친구 얘기입니다. 이놈은 모든 걸 차트로 비교합니다. 연애생활, 일상생활, 인생, 업무 등등 어쩌면 장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연예로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싸우면 괜찮니 물어보면 괜찮아 아직 5일선 지지 중이다. 그동안 너무 올라서 조정이 필요해 하더니 며칠 후술 먹으면서 전화로 싸우는 걸 봐서 왜 그래 헤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 괜찮아 21선이 안 깨졌다. 또한번 술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아 121선도 깨질 것 같다. 아무래도 손절해야겠다. 점점 이 여자애랑 옆배열로 간다 하더니 일주일 후 손절했다고 그러더군요. 이놈아는 애기가 연애도 차트랑 똑같은 거라며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는 것은 매집 과정입니다. 남녀가 손을 잡는 것은 약 상승입니다. 남녀가 키스하면 거래량 터짐을 뜻합니다. 여자 가슴에 손이 가는 것은 재료 터짐을 뜻합니다. 남녀가 관계를 갖는다는 건 상한가입니다. 남녀 모든 행동들을 따지면 다 차트로 나옵답니다 5일선은 키스한 추억 21선은 가슴 추억 61선은 관계 추억 120선은 그동안의 정이랍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또 전화 오더니 나이트에서 하나 꼬셨다고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바로 상한가 칠거 같다고 자랑하더이다 제가 한마디 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놈은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생각하더이다 모두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주식에 미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필요한 일곱 가지 중요한 순위대로 적으면 1. 4. 우선 남자가 일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낭비도 이런 낭비는 없을 뿐더러 더 더욱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무슨 이라던 분이 갑자기 일손 다 놓고 집에 가 있으면 여기저기 망가지는 데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분이 하늘나라로 가는 분이 참 많이 생깁니다. 남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뭔가 자기만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불쌍한 친구가 있는데 평생 백수입니다. 만날 때마다 뭐하냐고 물어보면 만날 때마다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기도 힘들텐데 주야장창 놀고 있습니다. 뭘좀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잘 안되나봐요. 애는 참 좋은 놈인데 얼마 전에 밤에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암에 걸렸다고 하네요. 놀래서 그래 무슨 암이냐고 물으니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직장도 없는 놈이 직장암에 왜 걸리냐. 얼마나 직장 스트레스가 왔으면 그 암이 다 걸리겠어요. 그래서 아 사람은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 처. 마누라가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악처가 여유자보다 낫다. 이 말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피부로 느낍니다. 남자는 와이프가 있으면서 늙어야 그래도 깨끗하게 늙습니다. 마누라 없이 늙은 인간들은 왜 그렇게 궁상을 떨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코털도 빨리 자라내지 모르겠어요. 3. 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빈대 좀 까고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만 나이 먹어서 돈 없고 빈대 깔라고 하면 그건 양아치가 됩니다. 돈은 나이 먹으면 그게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놔야 합니다. 4. 건.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돈좀 있으면 뭐합니까? 중풍 걸려가고 벽에 똥칠하고 누워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며느리가 좋아해 딸이 좋아해 아들이 좋아해. 그것보다 불쌍한 천덕꾸러기는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십시오. 특히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진단 자주 받으세요. 암이란 게참 웃깁니다. 몸이 안 좋아서 종합진단을 받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차트 넘기면서 암이네요. 이거에 우리는 끝납니다. 수술해서 낫고 안 낫고는 둘째 문제고 그날부터 내가 죽는다는 생각에 잠이 오기래, 목구멍에 뭐가 넘어가길래 그러니까 암세포가 번져서, 내 얼굴이 암환자 얼굴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고민 일주일 정도 때리고 나면, 자동빵으로 암환자 얼굴이 됩니다. 오, 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 70에 그 무료한 많은 날들을 놀아줄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 70에 친구 하나 없어서, 인터넷으로 고스톱이나 치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나이 70에 나하고 놀아줄 친구는 지금 결정합니다. 그때 가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노인네가 어디서 사깁니까 사기꾼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내 나이 70이 되면 나하고 같이 놀아줄 친구라고 생각되면 애는 아프도 안 되고 나보다 먼저 죽어서도 안 되므로 아프다고 하면 약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걸 끌고 가서 그때 데리고 놀 생각을 해야지. 그게 현면한 사람입니다. 친구한테는 좀 저주던지 손해를 보더라도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현명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6. 취.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골프를 치던 바둑을 두던 등산을 가던 낚시를 가던 뭔가 취미가 있어야 그 노후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취미가 없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나이 먹어서 마땅한 취미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마누라 엉덩이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공국이라도 끊이면 이게 놔두고 어디가나 하면서 불안해 떨고 좋은 취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 척 애인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가야지 마누라하고 애인하곤 차이가 있습니다. 애인이 머리카락만 만져도 거시가가 벌떡 서지만 마누라가 거시기를 만지면 머리카락이 쭉빗 섭니다.